너무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틀만 했습니까 왜 이렇게 세상은 잔인한 것입니까 연약한 여성 김건희가 몸부림 치면서 이 세상은 비웃을지 모르지만 수많은 불면의 밤을 세워가면서 석사 논문을 쓰고 또 박사 논문 을 써내기까지 눈물어린 노력의 흔적을 왜 이렇게 헐뜯고 못잡아 먹어서 안달인 것입니까 잔인합니다. 이 잔인함 속에 인간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어서 이 더러운 세상을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통령 전형기 몰고 순식간에 5억 원의 세금을 축내면서 타지마 할 보러 간 김정숙과 김건희 여사 를 비교해 보십시오 머무둔 개가 머무둔 개 나무란 다더니 참으로 귀가 차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편견을 갖고 틀린 말한 것으로 보이십니까 고립무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서 김천의 시사이다에서 최근에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당원 가입 릴레이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책임당원이 되시면 이준석 유승민 같은 위장 우파들을 더 이상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책임당원들의 힘으로 당과 윤 정부가 한몸이 되게 만들어서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을 누르고 윤 대통령이 제대로 국정을 펼칠 수 있게 힘을 보태실 수가 있습니다.